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이름을 알렸던 여가수가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자. 채 발견됐습니다. 오디션 출전 이후 데뷔해 서울 성공했지만 노원구에 있는 한 가수로써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자 숨진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지훈이 한창인 오후 시간에 잠시 화장실을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산성한 낭비에. 나는 밥만 먹는 식충, 나는 개멍청이. 교문 앞 병아리의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일명 대박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자살송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는 밥만 먹는 식충, 개멍청이 등 자기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살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100만 뷰가 넘었고, 심지어 각종 패러디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OECD라는 1 한국의 자살률을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저와 같은 또래들과 10대들을 보면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친숙하게 된엠퍼세대라는 단어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제는 검색어로도 등장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사는 것도 한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입니다. 또 우리는 대인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서로 베인 상처는 평생 간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행복에게 다가가지 못하게끔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핵심 가치 보호입니다. 자기 전 조금의 시간을 낸 뒤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타협,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한 자유, 성공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희망 등인데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희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 자신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근간입니다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핵심 가치는 나 이외에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 핵심 가치 이외에는 모두 타협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놀러 가느냐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보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타협하거나 양보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흔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아예 놓아버립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둡니다. 돈이 없는 현실 같은 경우도 역시 타협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벌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힘듦이라는 것을 타협할 수 있는 것에 두고 그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게 두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수 있는 핵심 가치 이외에는 타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힘듦도 내 영역 안에 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총알들이 날아와 나를 상처입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 상처들이 생긴다면 상처가 생길 곳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쩌다가 아프게 되더라도 수술이 필요 없이 그저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감기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다 보니 나답! 나다... 살수 있게 되었고 저 스스로 적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앙에서 살짝 행복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패러디까지 되고 백만두까지 찍히는 요즘에 제가 군대 때 새긴 레터링 기미를 생각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힘내세요. 김상